첫 여름 방정환 아, 상쾌하다. 이렇게 상쾌한 아침이 다른 철에도 또 있을까? 물에 젖은 은빛 햇볕에 향긋한 풀레가 떠오르는 첫 여름의 아침. 어쩌면 이렇게도 상쾌하랴. 보라 밤사이에 한층 더 자란 새파란 잎들이 새맑은 아침 기운을 토하고 있지 않느냐. 가늘은 바람결같이 코에 맞히는 것이 새파란 향긋한 풀레가 아니냐. 그리고 그 파란 잎과 그 파란 풀에 거룩히 비치는 물기 있는 햇볕에서 아름다운 새벽 음악이 들려오지 않느냐. 아, 복된 아침. 그 실록의 향내를 맡고 그 햇볕의 음악을 듣는 때마다 우리에게는 신생의 기운과 기쁨이 머릿속, 가슴속, 핏속에까지 생기는 것을 느낀다.